말이 새끼를 낳는 꿈. 가업이 번성하여 재물과 이권이 생겨나고 이름을 날리게 된다. 말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꿈.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말을 타는 꿈. 계획했거나 진행중인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성사된다 미혼녀는 취직 또는 결혼이 성사되고 기혼녀는 자신 또는 남편이나 자식이 득세한다. 말에 짐을 싣거나 마차에 매는 꿈. 고생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안 식구에 누군가가 짐을 싣고 있는 말과 같이 고달픈 운세에 놓이게 되거나 이사할 일이 생기게도 된다.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고시에 합격하거나 선거에 당선되는 등 크게 출세하게 된다. 군 제복을 입고 말을 타는 꿈. 군문에 들면 장군이 되고 일반 공무원은 승진하여 장급이 된다. 말을 탄 배우가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귀인이 찾아오거나 평소 궁금했던 친구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될징척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 보거나 절을 하는 꿈. 그만큼의 권세와 지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꿈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된다는 암시이다. 말이 자신에게 급히 달려오는 꿈. 급한 소식을 듣게 된다는 암시이다. 말이 단체나 군대가 도열해 있는 곳을 지나가거나 사여하는 꿈. 남에게 청탁을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말이 춤추는 꿈. 남의 시비로 기분이 언짢아짐. 예쁜 초랑말을 타고 뛰어가는 꿈. 남자는 귀엽고 아름다운 여성을, 여자는 듬직하고 성실한 남성을 만나 사랑하게 됨. 말의 목이 부러지는 꿈. 단체 수장이나 직장의 상관이 본인과 관계없이 좌천과 파면을 당한다. 말이 병들거나 지치고 다쳐서 쓰러진 것을 보는 꿈. 불연한 사고나 말썽 내지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어 손실 및 장애를 치르게 된다. 말이 도망가는 꿈. 만사가 불길해짐. 말한 장에서 떨어지는 꿈.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우환이 있거나 하던 일이 실패한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의욕을 상실한다. 말뚝에 묶여있던 말이 울부짖는 꿈. 말뚝에 묶여있던 말이 울부짖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깝게 지내던 주위 사람들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 말을 채찍질하여 언덕을 오르는데 고생하는 꿈. 말을 채찍질하여 언덕을 오르는데 고생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 고통을 받는다. 말을 타고 군대나 단체가 도열해 있는 곳을 사열하거나 지나가는 꿈. 말을 타고 군대나 단체가 도열해 있는 곳을 사열하거나 지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기관이나 윗사람에게 청탁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을 탄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 말을 탄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일로 시비가 붙어 창피를 당하거나 어떤 강한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말이 자신을 무는 꿈. 말이 자신을 무는 꿈은 어떤 중요한 제의가 들어올 것을 암시한다. 앞으로 관직의 요직을 차지하거나 중요한 세력을 잡아 출세의 길이 열릴만한 기회가 온다. 승진하고 명예가 높아진다. 말등에 안장을 얻어놓는 꿈. 먼 여행을 떠나거나 하던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친다. 말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연인이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게 된다.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달리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금이 언양한다. 명예,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출장, 여행, 외교, 소원성취 등이 있다. 험한 길을 말을 타고 편안히 지나가는 꿈. 분여자의 도움으로 출세하게 되는 길몽이다. 말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친 꿈. 부동산, 동산 등이 흩어져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경마를 구경한 꿈. 부동산. 투자, 증권 등의 행운이 따라 큰 이익을 보게 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 말을 탄 분인이나 경찰들이 총이나 칼을 들고 있는 꿈.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망시을 당하거나 강한 권력에 눌려 굴복하게 된다. 채찍으로마차의 말을 모는 꿈. 사업상 직원들을 최근해서 일을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긴다. 많은 말들을 끌고 집으로 오는 꿈. 사업이 번창해서 더 확장하게 되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다. 말이 마찰을 끌고 길을 가다 수렁이나 늪에 빠지는 꿈. 사업이 일시적으로 몰락하고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말을 타고 경쾌하게 달리는 꿈. 사업이나 명예가 기세를 떨치고 번성, 발전하며 이성교제나 혼담이 오고 간다. 군대나 단체가 도열해 있는 곳을 말을 타고 사열하거나 지나가는 꿈. 상위기관이나 윗사람에게 청탁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녀가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꿈. 선남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된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킹크빛 낭만을 즐긴다. 말 배설물을 치우는 꿈. 손재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심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말을 타고 밝은 달빛 속으로 달리는 꿈. 신비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학술, 예술, 창조 등의 길조이다. 임금이나 대통령이 말을 타고 시찰하는 꿈.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기쁨, 경사스런 일이 있다. 모자를 쓰고 말을 타는 꿈. 실업자는 좋은 직장을 얻고 직장인은 승진을 하여 자리를 옮기게 됨.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꿈. 악간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 말을 타고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기쁜 일이나 즐거운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흰말이 달리는 꿈. 애타게 바라던 일이 성사되는 꿈이지만 검은 말을 타는 것은 불행을 암시합니다. 환자나 죄인이 말을 타는 꿈. 약이 감로수가 되어 환자는 병이 낫고 천우신조로 죄인은 사면 복권된다. 말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구속수감되고 공경에 빠지게 된다. 매사 불길하다. 안장이 없는 말을 본 꿈. 어떤 사업을 시작돼 기틀을 얻거나 여행을 떠날 일이 생긴다. 안장이 없는 말을 타고 달려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꿈. 어려운 일을 무사히 극복하여 성사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말이 높은 담을 뛰어넘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된다. 날개 달린 말이나 천리 말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여러 방면에서 성공하여 권세와 명성을 떨치게 되며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과시할 일이 생긴다. 날개 달린 말이나 특이한 말을 타고 공중을 날아가는 꿈. 여러 방면에서의 성공을 의미한다. 권세를 잡아 출세하게 되고 저술이나 작품의 제작 등으로 인하여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되고 출세하게 된다. 상도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꿈 여러 사람들과 동업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여러 사람과 협조해서 사업을 경영하게 된다 눈 위에 말고 흔적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오래된 문안 속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발명, 출토 발굴, 감정, 답사, 조사, 답본, 연구 등이 있다 말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꿈 우편물, 전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며 신인척이나 애인 등의 귀한 손님이 찾아옴 말등 위에 비단 안장을 얹어 승마 준비를 하는 꿈.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하여 당당히 상대 선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한다. 직장인은 승진하여 이 액장 급으로 휘하에 부하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말 타고 달리는 꿈.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권위와 재물이 생기게 된다. 남녀 간의 혼담이나 교제가 이루어진다. 말을 탈 준비를 하거나 말을 구입하는 꿈. 이사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가 말을 급히 몰아 달리는 꿈. 일을 너무 급히 처리하여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된다. 경마에서 자신이 지정한 말이 1등을 하는 꿈. 일이 이루어지고 승부에서의 목표 증취 등 영예와 발전을 얻게 된다.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꿈. 일이 잘 진행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고전을 하게 된다. 말에게 모기를 주는 꿈. 임산부는 입신 출세하여 명성을 떨치게 될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말을 타고 산에 오르는 꿈. 입신 양명과 함께 신분이 상승한다. 사회단체의 추대를 받아 권력을 얻게 되거나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된다. 말이 발을 구르며 올부짖는 꿈.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남에게로 넘어가는 꿈. 말을 타고 길을 가다 말 울음소리가 사내에 메아리치는 꿈. 자신의 명성이 주변의 사람에 자자하게 된다. 말이 전진하다 쓰러지는 꿈. 자신의 세력, 단체, 사업이 공경에 빠지고 재기불능게 된다. 말이 울음소리를 내며 발을 구르는 꿈. 자신의 일거리가 남을 통해서 전해진다. 마구간을 치워 내거나 말똥을 내다 버리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구하는 일의 부진 등 근심과 애로를 겪게 된다.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을 보는 꿈. 정치적인 일이나 추진 않는 사업 등이 잘 이루어진다. 태몽이라면 장차 정치가나 사업가가 될 아이가 태어난다. 말의 무리가 자신의 주위를 빙 둘러 애호싸는 꿈. 재반장애나 고난 등 굳은 일이 해소되고 점차 안정과 풍요를 얻게 된다. 말이 무리지어 달리는 꿈. 주변에 말썽거리가 생겨 번거롭게 된다. 말에서 떨어지는 꿈 주변의 배신으로 하는 일을 실패하게 되고 자신의 세력, 신분, 지위 등을 잃게 된다. 말에게 물리어 고통을 당하는 꿈 주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세력을 잡거나 입심양명하여 신분 상승을 한다. 지위나 명예에 따른 발전, 성취의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말이 물에서 헤엄을 치는 꿈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이약큰 기업체로 등극하게 된다. 상쾌한 길조이다. 말이 놀라서 날뛰는 꿈 질병이나 우환및 손실에 부딪히는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호랑이가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온다. 재물, 돈, 행제수가 있다. 조상이 집안으로 말을 끌고 들어온 꿈. 집안의 배우자나 식구를 새로 들이거나 직원 등을 새로 뽑게 된다. 또한 재물과 이권이 생긴다. 말고 삐를 잡고 끌고 가는 꿈. 집안에 재물이 생겨 넉넉해질 짐조. 미루던 일이라면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암시. 말을 목욕시키고 털을 다듬어 주는 꿈. 차츰 이득이 늘어나고 장애가 해소되는 기쁨을 얻게 된다.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는 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말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거나 마당에서 춤을 추는 꿈. 축하받을 만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장애, 곤란 등 굳은 일이 흩어지게 된다. 말을 타고 장가가는 꿈. 말을 타고 시집가는 꿈. 취직 진급. 결혼 등이 성사되며 신분이 고기해지는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평안해진다. 수천 마리의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꿈. 크게 출세하거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다. 말을 타고 눈 위를 달리는 꿈. 태고의 역사 속을 헤집고 진짜 귀한 진리를 발견하여 당대에 없는 학문적 자료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창조, 연구, 발명, 아이디어, 두뇌개발 등의 기운이다 달리는 말을 본 꿈. 태몽으로 정치인. 또는 그룹이나 회사의 총수가 될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말에게 뒷발로 차이는 꿈.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모욕을 당하는 등안 좋은 일이 생긴다. 말과 마차가 흙탕물에 빠지는 꿈. 하는 일에 장애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말을 타려는 순간 안장이 없어져 타지 못하는 꿈. 하는 일을 잠시 멈추게 된다. 남성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불규칙한 생활을 걱정하게 되고 기혼 여성이라면 자식으로 인해 고민하게 된다. 말을 타고 신나게 질주하는 꿈.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소원을 이루게 된다. 여러 마리의 말이 마리 자신을 둘러싸는 꿈.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던 일이 이루어지며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 온 식구들이 말을 타고 가는 꿈. 현재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거나 한 가족이 주말 여행을 간다. 말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